이거 아유 제가 뚱뚱하다 이거쥬! 지금 못생겼다 이거쥬! 지가 시골 존딱이라 이거쥬! 그렇쥬! 그럼 <목소리> 비와이! <목소리> 두께씨… 제가 아무리 시골 여자이지만 알건다 안다고요! 저도 제 자신을 잘 안다 이거요요! 머리카락도 곱슬이라서 늘 엉켜있고… 그로는 빗물이 자꾸 들어가서 불편하고… 입술만 해도 구려요 주장 단이 저하고 비슷한 거 저도 알아요 몸무게도 조금만 가벼웠으면 한 3kg만 가벼웠어도 두개 씨가 저를 그렇게 싫다고는 안 했겠지요 어디 그 예쁘고 어? 그 날씨랑 고양이 닮은 여자랑 잘해 보셔요 이몸이 이 고운 애가 떠나줄 테니까 잘 살란 말이요 그래도 그동안에 정성을 봐서 아침상 차려놨으니까 어, 드셔요 겨울옷은 무쓰는 쌀통 속에 들어있고 저, 저, 저, 저, 저, 양말이랑 손수건두번째라면박스수 있어요 이, 저, 피, <놀람> 또, 떠나려면 떠나라지 누가 뭐 겁날 지 알고? 차라리 <놀람> 속 시원히 잘됐지 마! 우리 큰아버님께 일러도 아무섭다 이거야! <놀람> 근데 떠날 거면 떠나는 거지 마지막 이 문장은 도대체 뭐야… 정교씨! 마지막으로 할 말은… 제 평생, 어이. 저... 두 개씩 좋아했어요! 음, 하필 하니 결승이 있는 아침부터 이렇게 속을 건드려야 조절해! 야! 야! 이꼬 야. 다음은 오늘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하이라이트, 여종 100m, 100m 결승전이, 결승전이 벌어지겠습니다 배 두! 네, 그, 그, 선생님 뭐하세요? 어? 어? 어? 지금 제 차례란 말이에요! <웃음> 아, 그렇군 빨리 나가... 이거 <웃음> 그 고우대 씨가 날 멍청하게 만드는 구만니야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고여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고보고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여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한니 학생이 오늘, 오늘 결승, 결승 경기에서 한국, 한국 신기록으로 우승할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온 국민의 시선이 한니 선수에게 집중된 가운데 곧 결승전이 벌어지겠습니다 여중 100m 단거리 경주 결승이 벌어질 이곳 운동장 온 관중의 시선은 육상 단거리의 샛별 한이 선수에게 집중돼 있습니다! 네, 그렇습니다! 과연 예선에서의 돌풍이 결승으로도 이어져 한이 선수의 기록을 새로 쓸지 모두들 손에 땀을 지며 주목하고 있습니다!